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요즘 골프 레슨 중에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죠 바로 몸의 사용 우리가 흔히 바디턴스윙이라고 부르는 몸의 사용이죠 몸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올바르게 잘 사용한다면 몸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내가 가진 힘의 100%를 혹은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은 힘을 공에다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동작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실수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 그 스윙을 연습장에서는 100% 할수 있겠지만 필드에서 만들어내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럼 몸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공을 칠 수가 없는 걸까요? 골프 스윙은 되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은 몸을 사용하지 않는 양팔을 이용한 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레슨을 할때 몸의 사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고 몸 사용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는 편인데 제 초창기 때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면은 몸의 사용보다는 팔의 사용과 손의 사용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를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백스윙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충분한 어깨의 회전이죠. 그 어깨의 회전을 위해서 왼쪽 어깨를 오른 발등까지 집어넣는 오른쪽 어깨를 뒤로 쫙 빼주는 이런 레슨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양팔이 모여있고 이 모여있는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타겟의 반대쪽으로 내두 팔을 쭉 특히나 오른팔을 쭉 뻗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양팔이 모여져 있고 한팔이 뻗어지다 보니까 다른 팔은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몸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저 뻗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클럽을 셋업때 체가 기울어진 각도 그대로 뒤로 꺾어주게 된다면 팔은 마저 뻗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따라오면서 몸은 마저 회전을 하게 되고 손과 명치와의 간격은 마찬가지로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때 왼발에 체중을 주고 압력을 주고 거기서 힙을 빼는 거 아주 좋은데요 우리가 몸을 과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체중은 셋업때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 있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팔을 그대로 다시 아래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은 잡혀있지만 클럽은 내몸 앞으로 떨어지면서 셋업대와 똑같은 모양의 클럽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양팔을 아래로 내려줘서 넘겨줍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내려왔다 나가기 때문에 내 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죠. 이때의 포인트는 양팔의 간격이 절대 벌어지면 안되고 힘은 셋업 때 클럽이 기울어진 이 라이각을 그대로 이용해서 앞으로 쓰거나 아래로 쓰는게 아니라 그대로 라이각을 따라서 클럽을 아래쪽으로 그리고 타겟 쪽으로 교차를 시켜주게 되면 지금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인아웃스윙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 혹은 살짝 다치게 되는 드로우 성 볼을 칠수 있는 이런 궤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팔이 교차된 상태에서 그대로 셋업 때 클럽이 기울어졌던 각도로 이 클럽을 꺾어주게 되면 양팔이 뻗어진 상태에서 클럽이 꺾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돌게 되죠. 그 상태에서 피니쉬를 잡아주게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공을 쳤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슬로우로 동작을 끊어서 하게 되면 몸의 사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근데 이 동작을 속도를 살리지 않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동작을 연결만 해주게 된다면 셋업 잡은 상태에서 양팔을 모아주고 파깃을 반대쪽으로 밀어주고, 대각선으로 쿠킹 자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대각선을 따라서 양팔을 내려주면서 클럽을 로테이션 그 상태에서 대각선을 따라 클럽을 꺾어주면서 넘겨주면서 지금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스윙의 궤도를 따라가게 되면서 몸이 팔을 따라가는, 몸이 클럽을 따라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다운블로우를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쉽게 인아웃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몸의 사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컨택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손의 사용이 아니라 팔의 사용이라는 겁니다 손으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팔의 간격과 양팔의 뻗어짐, 양팔의 움직임으로 공을 치는 거지 손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의 역할은 그냥 클럽을 홀드해 준 상태에서 보내주고 대각선으로 꺾어주는 역할 이 하나만 해준다면 양팔이 내려오고 손은 홀드한 상태에서 두 팔을 돌려서 교차를 시켜주는 손은 팔을 따라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만 주시기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쉬운 스윙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7번 하연보다 볼을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양팔은 몸 앞에 모아주신 상태에서 7번 아이언보다 드라이버가 클럽이 조금 더 누워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때 꺾어줄 때, 다운스윙 때 임팩트 이후에 꺾어줄 때 아이언보다 조금 더 클럽을 눕혀주는 것만 신경쓰시고 밀어내면서 꺾어서 양팔을 공쪽으로 뻗어주면서 다시 꺾어주고 이렇게 되면 아주 손쉬운 모든 클럽은 라이각이 다 다릅니다. 샌드웨치부터 드라이버까지, 라이각이 다르면서 클럽의 길이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간격이 달라지는 거고, 볼 포지션이, 클럽의 로프트가 다르기 때문에 볼 포지션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스윙의 방법은 지금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면서, 굳이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처럼 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양팔만 과감하게 사용하시더라도, 굉장히 손쉽게 볼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을 사용하는 스윙, 좋습니다. 저도 몸을 사용하고요, 볼을 칠 때. 다만, 지나치게 몸을 사용하면서 공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사용하는 것도 결론은 클럽을 움직이기 위해 하는 거예요 클럽의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이 클럽을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닌 양팔을 이용한 더 간결한 스윙 더 간단한 스윙, 더 심플한 스윙 그리고 더 쉬운 스윙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 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양팔을 이용한 스윙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전보다는 조금 더 공치는 게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몸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볼을 쉽게 칠수 있는 양팔을 이용한 스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